안녕하세요 쫀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은 100개로 탈리아덱두 100 번째 판인데 아까 탈리아 삼성을 찍고 와서 아마 그걸 영상으로 쓸것 같긴 하네요 일단 몇판더 진행하고 영상 끝에 최종평 남겨놓겠습니다 보통 럭스, 애니, 탈리아, 그리고 알리스타는 고정이고 다른 건 이제 증강이나 기물 뜨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저는 9렙 가면 그냥 오별수호 받는 것도 괜찮은 것같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또 럭스한테 템 주고 쓰는걸 안좋아하는데 럭스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어서 데려왔고 이성이 붙으면 일단 빌드업으로 쓸것 같습니다 유미도 잡긴 해야한데 지칠 방어막 럭스가 데미지가 좋아지는건 진짜 별론데 방어막은 칼리아넥한테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친구도 별수호자의 주문투척자라가지고 최종대에 얘는 무조건 쓴다고 보시면 되니까 어, 나이스 2선까지 붙어주면서 템 빼줄 것도 나왔네요. 그리고 어모드의 빌드업으로 가야겠습니다. 복원 바로 만들어주고 럭스 한 마리 정도는 계속 들고 있을게요. 이 친구가 만화통도 좀큰 편이고 스킬도 좀 여기저기 난산해서 1코 유닛 중에는 그래도 룰루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여운먹고 쇼진쪽을 먼저 설계하면 좋겠네요 어 뭐야 <웃음> 아니 럭스가 삼성이 붙겠는데요? 아니 이게 유특각인데? 자잠사람 고민되게 아이 친구 어떡해 혹시 뭐 자재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데려가 봅시다 아니 오공도 뜨니? 얘들아 멈춰 일단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연운이 하나밖에 없어서 연우는못 먹겠네요 요즘 연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칼먹고 거학이랑 쇼진 설계하겠습니다 칼도 그냥 하나 넣어놓을게요 <웃음> 여기는 눈부신 특이점인데 아 제가 이거 럭스 7마리 들고 있는 거 보고 여기 소나 이상 찍고 펴졌네요아 미안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렐은 들고 갈게요 이성 찍히면 별 수호자 받아줍시다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거 소나이성을 이겼네요 나이스 그건 뭐안 만든 이유가 없겠죠 한년수에 아, 마스코트 켜주겠습니다 인간인또 들어가서 만화가 좀더잘 돌겠죠 아 이거 럭스 스킬 달리는 것봐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추방자를 먹는다? 근데 이거 추방자가 6주문 투적자는 잔나를 써야해서 이거 확실한 1등을 위해 꼬마 거인? 브레베 가면 확실히 1등 포텐이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브레베 에코빼고 신드라랑 레오나를 넣더라고요 저는 업 치고 자크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설마 업해서 지나? 업하면 진다 법칙? 까비 <웃음> 이러면 다 탈고 이자 챙기겠습니다 과학을 만들고 과학 안되면 방패 파괴자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도장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애니 탱템도 잘 챙겨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요즘 템이 많이 부족해서 아, 제가 럭스를 포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애니와 르블랑 좋은 투척자들이 나와주네요 일단 연승중인 친구 컵 어디서 대격변으로 꿀을 빨려고나이트 꼽치고 음! 주문투척제 하나 넣어줍시다 애니를 하나 넣어줍시다 일단 팔고 이자 에코 너무 좋고 저학 바로 만들어주고 가시가포스로 갑시다 아 여기는 졌다 요즘 이거 룰루도 여기 엄청 세던데 지금 근데 피관리도 너무 잘 돼있고 이거는 팔레가서 탈리아 이성 찾으면 될것 같네요 파비 원형나학같은것들면 대박인데 한번 돌려볼게요 원투마법사는 좀어수아비전선으로 가겠습니다 암라인이 부실할 때가 많으니까 어수아비 생긴 김에 주문투적자 올려놓고 애니한테 탱탱 오 어, 이번에 자크템 너무 잘 들고 왔는데 여긴 탈리아 이성 아주 마음에 안드네요 저 어, 친구 죽으면 탈리아 또아 여기도 탈리아 있으네요 그게 탈리아 빈집이 아니구나 오코 유닛이 둘다 괜찮은게 나왔네요 둘다못 먹으면 그냥 벨트 먹고 구원으로 탱탱 만들겠습니다 일단 한 입까지 넣어주고 럭스 나이스 아 럭스가 이거 메인 딜러라 아주 착착 잘 잘라줍니다 럭스 일 잘하는데? 내가 널 잘못 보고 있었니? 잔나까지 자크 이제 일 열심히 했으니까 보내주고 주문투적자가 그러면 탈리아만 찾으면 되네요? 그렇지 무실공사긴 해도 6주투탈리아 일단 완성 무진과학보건에 보장은 에코 넣어주겠습니다 대각삼이라 좀 그렇네 어 나이스 서로 피했고 아 이번에 죽나? 어 나이스 아니 <웃음> 아니 탈리아들이 서로 스킬을 못 맞추네요 이번에는 맞춘다? 그렇지 우리 탈리아가 먼저 맞췄는데 드르륵 죽어 나이스 보내줍니다 탈리아 배터 탈리아를 무슨 다섯 장이나 들고 있었네요 욕심이 많아 이 친구 그렇지 이선만 붙으면 바로 그랩 가서 제가 탈리아 삼성을 찍어봅시다 탈레벤 이게 거의 완성인데 신드라 나오면 이제 6주2 내리고 신드라 받아도 되고 그랩 가면 밸류 채우면서 6주2 받아줘도 되는데 요즘은 또그랩 가기가 힘드니까 밸류 나오기 전에는 그냥 오별수 받는 방법도 있고 방향은 되게 다양합니다 탈리아 일단 여기까지만 치겠습니다. 이혼충격기로 갈게요. 수스아비도 어, 있고 나름 이번 판은 앞라인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이혼충격기로 딜링 늘려봅시다. 네, 저는 근데 이거 럭스한테 템 주고 있어서 바로 바꿔줬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이성 붙고 템 옮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중간 단계에서 이제 럭스 템 빼가지고 럭스나 카이서 같은 다른 유닛한테 옮겨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얘가 은근히 일을 잘해서 넉넉히 쓰고 있었네요 애니라도 그렇지 이러면 그냥 돈째서구랩이나 갑시다 요즘 필요한 사코기물 찾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와 여기 원형납 좀 많이 무서운데 아 이거 어느 때만 에 탈리아는 이런 배치가 중요합니다 흠? 무랩 가면 오별수에 6주투로 갑시다 근본 대그 아니긴 한데 철저히 그냥 개인 취향입니다 이제 암라인이 완전 천막이 되긴 하는데 6주투내리면 비니지가 아쉬울 때가 있고 오별수를 내리면 히킬을좀덜 쓰는 것 같아서 진짜 철저히 개인 취향입니다 밤끝으로 가야겠네요 아 그리고 잔나랑 같이 쓰면 갇힐 때가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일자 배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맴끝은 나중에 신드라 줍시다. 신드라가 버티면서 많이 데려오면 또 좋으니까. 여기는 에이스 탈리한데 아직 일상 여기도 아직 일상이고 쇼신이 없어서. 에이스 삼성작을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페어 잡히면 니코 받고. 안정적으로 구력합시다 물론 페어가 안잡힌다는게 문제인데 아직 탈리아가 이거 일성이라서 벨코즈한테 짖어질 수도 있겠네요 어, 일단 한번 버텼고 이게 그리고 또6주문투착자라서 주문력이 다른 친구들도 나름 괜찮기 때문에 탈리아가 일성이지만 벨코즈 죽어 나이스 <웃음> 보내줍니다 탈리아 일성으로 순방하는 방법 이페로 갈게요 다음판에 딱 깔끔하게 레벨업 합시다 중앙으로 이동했네요 저도 탈리아 중앙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룰루가 바로 맞아주지 않나? 르륵 나이스 한번더 쓰면 죽을텐데 제발 룰루 죽여 룰루 죽어 이녀서아아 이게 스킬이 빗나갔네 한번더 제발 아이 반대쪽으로 아 너무 아까운데? 디로을 쳐보겠습니다 니코 바로 쓸게요 탈리아 나오는 것봐어열미어어 어, 신드라 빨리 내리고 오별수 신드라한테 밤끈 넣어주겠습니다 신드라가 이제 밸류 유닛을 데려올 수 있게 창고에 쫙 깔아먹고 어 나이스 <웃음> 우르 곳이 돈뽑아왔네요 저는 그리고 보통 신들한테 자크 아니면 꾸르고 피들스틱 이렇게 3개 가져오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피들 두 마리. 나이스 배치 완전 대각선. 아니 왜 하필 잔나를 데려오냐. 뭐 잔나도 나름 CC 괜찮긴 한데 조금 아쉽네요. 살리아 드르륵 바로 갈아버리기. 탈리아가 진짜 뒷라인 이렇게 뭉쳐준 배치 잡는게 너무 좋아서 어머 괜히 앞에 나갔다가 죽었네요 우리 탈리아 나이트피들스틱한 마리더 이번엔 우르고 <웃음> 역시 오결수 들어가니까 신드라도 스킬을 되게 잘 굴리네요 나이스 이겨주면서 초신 하나 가져올게요 초드라로 갑시다 그리고 자크를 가져와서 룰루가 하나씩 한땀한땀 파뜨리게 만듭시다 근데 자크가 안나온다 신데라로 바로 오르고 데려오고, 오르고 스킬... 아, 스킬은 못 쓰고 갔네요. 피들은 데려와야지. 그렇지? 어... 아, 근데 룰루가 우리 탈리한테 갈려버렸습니다. 확실히 오별수 들어가니까 스킬을 자주 굴려서 유닛도 계속 들어오고, 딜라인도 빠르게 정리해주고... 탁...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탈리아 덱게덱으로 1등 했습니다! 이게 예, 탈리아가 순망하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1등 포텐도 확실히 나오는 것 같네요. 네, 탈리아 삼성 뛰었습니다. 어디를? 이 그냥. <웃음> 한번 더. 나이스. 근데 이거 쉴드도 그냥 파괴할 것 같은데? 한번 데미지 한번 봅시다 아 나이스! 있던디! 와! 아 뭐야 이거? 쉴드 어디 갔어? 아시원시원합니다 어, 그냥 아니 갇혔는데 근데?